나르나르 나를 나를 내려가줘요. 우린 매일 행복할 거야. 두눈 가득 사랑이 담긴 그대인 곳. 어디라도 따라갈래요. 나르나르 나를 나를 데려가줘요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두는 가득 꽃 떨어지는 사랑이 있는 곳 어디라도 따라갈래요 아, 얻을거야 아아아 아, 아, 아. 영원히 그댄 내 남자니까 내 나에게는 당신 뿐이야 우린 정말 행복할거야 나는 오직 그대를 향한 금나마처럼 어디라도 따라갈래요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그대 없이는 못 견딜 거야. 아, 아, 아, 아, 아 영원히 그대내 남자니까 나에게는 당신 뿐이야 우린 정말 행복할 거야 나는 오직 그대를 향한 그나화처럼 어디라도 따라갈래요 어디라도 따라갈래